오늘은 오늘 다니엘서 2장 2 5절 28절 아주 은밀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하나님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름의 뜻은 그거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가 여기 있는데 다니엘서의 같이 사역을 같이했던 사람이 에스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나옴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사역을 같이했던 사람들이죠. 요상을 보면, 어, 여기 보면 느부가 샌 날, 느부가 샌 날, 이세,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나머지 그쪽에서는 느고 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이사람들하고 하느님 같이 어, 사역했던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 다니엘 어, 이름은 하느님, 나의 재판장이시다. 이름의 뜻은 하느님 재판. 쓰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재판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다니엘에게 가르켜 주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대는 BC 605년에서부터 536년 한 30년 정도 사역을 했고요. 그 내용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쓴것입니다 그다음에 1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세상을 다루신 다루시는 하나님이고 그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는 미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4장은 느부갓네살 부네살그 왕에 대해서 썼고요. 5장은 벨사살 왕, 그다음에 6장은 다리오 왕, 7장 8장은 벨사살왕 그다음에 9장은 다리오 왕, 그다음에 10장 12장은 고레스 왕에다 썼는데 지금 여기서 다리오 왕하고 고레스 왕이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다르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또 동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주제는 아까 말씀드렸지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장소는 바벨론에서 바사 그까지쓴 거고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 요번에 지금 본게 뭐냐면, 그,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다 왕에 대해서 우리가 쭉 봤으니까, 요번엔 바벨란 왕국의 왕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보폴라살 왕이 있었고요. 가장 영토를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어, 누브간샌나살 2세 605에서 562년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에월 무르다. 그 다음에, 어, 내리, 나, 내리 갈, 갈세레셀. 그 다음에, 어, 나바시 마르독. 그다음에 나보 나보니 두스 베사살 왕이까지 많이 되어 있는데 느브갓네살 2세는 역대화 36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예굽을 격파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킨 자가 바로 느브갓네살 2세입니다. 그다음에 에월 무로닥은 열왕기하 25장 25절에서 30절에 서 나오는데 유다왕, 얌유다의 유다 왕 남유다의 유다 여와긴 왕을 석방시킨 왕입니다. 그 다음에 네리갈 어, 리 세레셀은 어, 예레미야 39장 3절에 나오는데 예레미야를 석방시킨 사람이고요. 라바시 마르독은 제사장에 의해서 폐위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불행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보니두스와 벨사살은 그 아버지와 아들인데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5장에 나와 나오, 같이 나오는 곳에 돼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마지막 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여기서 보면 바벨론, 메데, 바스, 저 바사 제국이 있는데 옆쪽 보시면 어, 여기 어, 지금 그 메드에 보면 카악사레스 왕이 있는데 그 밑에 딸이 있는데 아미티스하고 누부간세나 이세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 아, 아스티아게스 밑에 아들은 누구냐면 카악사레스 이세인데 이게 다리오 왕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여동생 만다네가 그 바사야 제국의 캄비세스 1세와 결혼해서 어, 키루스 2세 고레스 왕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됩니까? 메데를 저, 어, 저 바벨론을 가서 무너뜨려 버리죠. 그게 그 고레스 왕이 있는데 이 고레스 왕이 어, 카악사레스 2세 다리오 왕 딸과 카산다네하고 같이 결혼해갖고 그다음에 난 사람이 너무 캄비세스 2세입니다. 그다음에 그 바르디아가 그 6개월 정도 그다음느브가센나 3세가 3개월 느브가센나 4세가 3개월 정도 통치를 하는데 그그 그 522년에 거의 다 통치 3개월 6개월 뭐 이렇게 통치를 하다가 거기서 끊어지고 그 완전히 그그그 그, 그, 그 천이 끊어지고 다리우스 1세가. 521년서부터 통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비우스, 다리우스 1세는 자 여기 저 빨간 선으로 했다는 것은 이 혈통이 아니라 다른 혈통으로 나왔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다리우스 1세에서부터 그다음에 크세르크세르스 1세, 그게, 어, 그, 그다음에 그아낙사스타 1세가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크세르크세스 어, 2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소구디안니스 그다음에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타 2세, 아닥사스다 3세, 4세, 그다음에 다리우스 3세에서 마감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보면 고레스 2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로스가 되어 있는데 그게 539에서 530년 에스라 1장에서 3장이 나오는데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조서를 내리고 그 다음에 수르바벨 여수화를 귀환시키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 저 고레스 2세가 중요한 게 뭐냐면 고레스 2세가 그, 그 다니엘의 얘기, 그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아, 그, 니까 이사야, 음, 그, 고레스 2세가 다니엘의 얘기를 듣고, 그, 이사야서를 보면서 한 150년에 썼던 이사야를 보고성 그러면서, 아, 이것이, 아,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바벨론 포로를 갖다가 귀환족시키죠. 그게 이제 고레스 2세가 시작됐고요. 간비세스 2세가 에스라 4세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바르디아 느부갓네나 3세, 4세. 요 느부 너브, 바르디아 느부갓네나 3세, 4세는 이거는 바르, 여기 그그저 뭐야? 고레스의 이 아들은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다리우스 일세가 되는데 이 다리우스 일세가 지금 다리우스가 일세가 같은 고레스와 같다고 그런 사람이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근데 요 여기서 따 따로 나왔다고 좀 보고요. 제, 어, 제국, 어, 최고의 번성기, 학계와 스가리아를 예언하고 성전이 왕건데스가 다리우스 1세고요 아수에르 크, 크세르크세스 1세죠. 그 다음에 에스타 남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타의 배경이 된게 아수에르 크세르크세스 1세고요 아작다스타 1세가 그다 밑에 있고, 그 다음에 크세르크세스 2세. 그쭉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해갖고 마지막 다리우스 3세 해갖고 마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생애를 보면 B.C. 605년에 15세, 그러니까 1장에 보면 15세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뭡니까 605년에 어 그저 그, 그 달금이스 전투에서 지구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끌려가죠. 끌고난 상태에서 바벨론 일자 포로로 끌려간 게 그때 끌려간 게귀족들그 다음에 젊은 아주 그 똑똑한 친구들을 많이 끌고 갔죠 그게 이제 605년에 들어가고요 602년에 느부갓네살의 신상을 꿈꾸면서 거기서 꿈을 해석해 주는 상황이 되죠 그 다음에 597년에 느부갓네살 8년 바벨론 2차 포로가 완전히 그 2차 포로가 여호와킨 왕때 2차 포로가 들어가고요 그때 뭐냐면 에스겔엘이 포로로 들어오죠 그다음에 금상, 금상의,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금신상과 상 금상에 플루플에서 구원 받는 세 친구죠 그제그 그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여기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사역하는 게 그때 거기서 5백삼오백구년그 에스겔의 3 0대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 8 6 년에 완전히 그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죠. 그게 그때가 3 4 세고 그 당시 에스겔 나이가 3 6 세입니다. 그래서 어, 그 완전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그날이고그 다음에 다니엘과 에스겔의 나이 차이를 보면 한두살 정도 아마 그. 에스겔이좀 많은 걸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74년, 567년까지는 뭐냐면, 누브가 쓴 날이 나무에 꿈을 꾸고, 그 다음에 누브가 쓴 날이 30년 됐 해입니다. 그래서 누브가 쓴 날이 실갖고 다시 복권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570년에 에스겔이 완전히 52세 에 마지막 예언을 하고 죽죠. 그 다음에 533년 6 7세에네 짐승 환상을 보고요. 그때가 베사살 원년입니다. 그 다음에 550년에 수념사와 수양에 대해서 그, 그에 대해서 그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539년에 베사살이 최후,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멸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539년 81세 때 뭐냐면 다리오 원년 이게 지금 다리오 원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다리오 원년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원래는 고레스 원년이 되어 있는데 다리오 원년으로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자으에서 구원받은 다니엘이 되고요 그다음에 7 1일의 비밀을 다리오 원년에 얘기했고 그다음에 어, 85세 때 마지막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역사를 고레스 3년 때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마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게 그 나오는 게 뭐냐면 다리오 원년, 다리오 원년, 고레스 3년 이렇게 돼 있는 것 때문에 다리오와 고레스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내용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나와 있던 이런 거. 요게 그요 밑에 보면 그 고레스하고 다리오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 요거는 뭐, 저, 전부 다 아시겠지만, 그, 바벨론에서 나왔을 때, 요게 그, 아수르 상황이죠. 아수르에서 아까 지금 그, 처음에 바벨론에 끌려가기 바로 그 상황이 뭐냐면 이거 있습니다. 바벨론이 뭐냐면, 바벨론, 메데, 스키타이가 삼각 동맹을 맞아갖고, 아수르 니누에를 갖다 612년에 없애죠. 그러니까 612년에서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는다 도망을 가죠. 그러면서 갈그미스에서, 어, 다시 한 번, 변열을 정비해서 바벨과 론 싸우고 싸길딱 원하죠. 그러면서 누구냐면 그 애굽의 느로한 느한테널 도와달라고 하고 하죠. 그래서 나, 저 느고가 오면서 오라고 하냐면 느고가 어, 오면서 아 요거는 이제 그 요건 제가 그날나 그그 여기 지금 현 상황하고 우리나라 현 상황하고 지금 그 뭐야, 그 과거에 그 이집트하고 그 상황을 갖다 그 국가별로 한번 비교를 해본 건데요. 여기 뭐냐면 이집트를 저는 그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냐면 이집트가 항상 뭐예요 그 이스라엘 같은 괴롭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우리나라 보고요 아스로는 북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아까 잔인한 인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인정 사정 보지 않는 아주 뭐 못된 어떤 그런 국가로 해서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을 갖다 가 미국으로 보는데 예레미야나 모든 선지자들이 에스겔도 마찬가지 미국 에르파 바벨론과 친교를 해야지 된다라고 항상 주장했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듣지 않고 결국 여와 김은 누구를 더 해요. 중국을 더, 더, 더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을 애국, 더 선호하죠.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상황하고 비슷해가고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뭐냐면 애굽의 느고가 가다가 무기두에서 누가 누가 있습니까? 요시 왕이 무기두에서 막죠. 그러다가 요시 왕이 여기서 죽, 죽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올라가고 일차 갈기면서 전투해서 BC 그러니까 A, BC 6 0 9 년에 일차 전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당시에 무승부가 되죠. 그 다음에 605년에 다시 한번 그갈기미서 전투를 해서 완전히 그 애굽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열방들 전부 다 제압을 해버리죠. 그래갖고 완전히 이 제압을 해갖고 그애국까지 전부 다 점령을 해버리죠. 요게 이제 바벨론의 첫 번째 예, 예, 내용이고 그 다음에 605년에 어떻게 됩니까? 605년에 그저 그, 누구의 그, 그 다니엘을 갖다가 끌고 가죠. 그다음에 597년에 에스겔을 끌고 가고 586년에 라디오 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끌고 가고 마지막 581년에 나머지 남은 사람까지 전부 다 끌고 가게 돼 있죠. 그, 그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요느부갓네날이 세가 만들었던 그 땅이 가장 큰 땅이었던 것이 바로 요 때가 되 보겠습니다. 자 바벨론은 아까도 나오겠지만 바벨론은 어떻게해요 성벽 두께가 7m에서 30m. 삼층 그러니까 높이, 이층 높이와 십층 높이였던 그런 그 성벽 그 두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벽 총 두께는 구십 k 로고요그 다음에 성벽 높이는 이십 m 성 성의 총 면적은 서울 크기였으니까 어마어마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문 수가 청동문이 한백개 정도 됐다 그랬으니까 어마어마한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수하는 유프라테스 강을 우리가 그러니까 끼구상 있고요. 이십 년치 분량을 비축했던.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 그차는 605년에 여호와 김왕때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다음에 가죠. 바벨론 친구 일차 침공 때간 거죠. 그게 이제 갈굼미스 전투가 이차 갈굼미스전투에서 어, 가고 있고요. 이차는 뭐냐면 597년 여호와 김왕때 왕과 방백, 군사 기술자 에스겔 다 가죠. 때.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때 586 0 1년에서부터 598년까지 그 저거 정책을 했죠. 애굽 친 애굽 정책을 반란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어떻게요? 왕까지 여와 긴 왕까지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3차가 뭐냐면 586년에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어, 완전히 끌고 가고요. 나머지 4차에 581년에 느부가스널왕이 완전히 그, 그 완전 전론발의 병자 늙은이들만 빼놓고 완전히 끌고 가는 게 581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에스겔이 끌려갈 때고요. 3차가 뭐냐면 시드게왕, 저시드게왕 그 끌려가는 그 잡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81년에 다 나머지 끌려가는 것이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 귀환을 보면, 자 538년에 수르바벨 학계 스가리아가 일단은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2차에 458년 에스라가 가고, 444년에 니에메가 오죠. 그래서 요 내용은 그... 첫 번째 뭐냐면 가서 성벽을 복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벽을 완성 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내용이 뭐냐면 그 포로 귀환했을 때그 코스를 갖다 지금 보여준 겁니다. 요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갔던 그 코스하고 거의 비슷한 상으로 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70년을 갖다 그 70년 만에 귀환을 한다 그러는데 그세 가지의 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bc 586에서부터 539까지 그4 7실밖에안 되지만 그냥 70년을 상징적 숫자로 봐 갖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BC 609년에서 539년 요시 왕의 죽음서부터 바벨론의 멸망까지를 70년을 계산하는 것을 갖다가 포로 귀환기로 보는 사람. 그이 이설이 가장 정설로 많이 통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B.C. 586에서 516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서부터 재건에 이르는 기간을 갖다가 썼던 내용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B.C. 609년에서 539년 요시아 왕 때서부터 바벨라 멸망까지를 보는 사람이 가장 많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가? 다니엘은요 귀족 가문에 태어난 사람 첫 번째 포로를 끌려갔을 때첫 번째 끌려갔던 귀족인데 가서 노예로 살다가 마지막,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선지자로서 그 바벨론하고 그메대 거기서 항상 그 계속까지 그 뭐랄까요. 그 선지자로서 계속 가서 남아있던 사람.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귀환을 본 선지자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끌려가다. 다니엘에서 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여와감이 다스린 지 3년. 느부가센 나리왕이 예루살렘 이르러 성을 내어 쌌더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느부가센 너브가, 나리왕이 가서 예루살렘을 성을 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 그릇,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러니까 누구예요? 여호와 김왕이 느부간, 너브간, 느부간 네살 이세한테. 모대 있는 성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릇 같은 걸다 주죠 자기 신들이 신전을 가져다가 그들의 신들이 보물창가에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장에 보면 왕의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선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한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뭘 느끼십니까? 결국 어떤 내용이 되냐면 다른 것습니다그 사람을 똑똑한 사람을 1차로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과 왕족 그다음에 뭐예요? 똑똑한 사람들 끌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 3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15세, 16세 때는 청년, 귀족이나 왕족이나 똑똑한 친구들을 3년 동안 교육시켜서 그 다음에 왕 앞에 논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여기 뭐냐면 왕이 황관장 아,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 전부다 뭐를 만들어요? 전부다 환간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선 그이 얘기를 잘안 하지만 환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결국 무능한 그러니까. 뭐, 어떻게, 종적 번식을 할수 있는지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 미사엘과 아사리아와 아사리가 있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트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시드락이라고 하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이사야는 아사, 아사라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게, 이게 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보면 이다.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심판장이시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미사일은하나님 같은 자가 누구인가? 아사리아는 여호와의 나의 도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되는데, 베드사사람모 하면 벨, 이방신, 벨이 내 생명을 보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얘기했던 그, 그, 우리가 일제시대때 창시 개명해가 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갖다 전부 다 무시하고 자기네들 왕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사드락은 월신, 이방신을 갖다 월신의 명령을, 명령으로, 명령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고요. 메삭은 뭐예요? 이방신, 아구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그다음에 아벤누고는 뭐에 누고의 종이라고 얘기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방 신앙에다 모두 이 전부 다그 이름을 갖다 붙여갖고 이 사람을 바꾼 거죠.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누고로 완전히 이름을 개명해버린 겁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이 여기서부터 여와김, 여와김, 시드기야, 여와아스까지 내용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605년에 요아스 왕, 요아스 왕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요아스 왕 죽고 난 다음에 누군데 저 여와아스 그 다음에 나온 게 여와 김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이 다니엘이 끌려가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1장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혜를 줬어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이들한테 지혜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뭐예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생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고 되어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에게는 뭐예요? 꿈을 해석하는. 꿈을 깨달아 알고 수 있는 그 능력을 줬습니다. 18절에 보면, 기간이 찼으므로, 3년 기간이 다 찼으므로, 느을 가슴날 앞으로 데리고 가니, 황관장이 이제 데리고 간 거죠. 그러면서 99절에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그다음에 아사리아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의 왕 앞에 서게 하고, 뭐예요 그들한테 전부 다 조사를 해보고, 시험을 보고 다 테스트를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면, 지우와 청명이 다른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그러니까 걔네들보다 월등하게 난 거죠. 그러니까 1, 2, 3, 4등. 그러니까 다니엘이 제일 잘했고요. 겠저 그다음에 사르바아 사박 저 아벤누고아가 그, 그러니까 걔네들이 전부 다 뭐냐면 4등하고 나머지 5등하고 차이는 너무 너무 차이가 많이 많이 되겠죠. 그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니엘은 뭐냐면 그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는 것은 그 여러 그 나라도 거치고 왕도 거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그 다닌지 2년이된 해에 느부갓네살이 어,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꿈을 술사들에게, 그 다음 점치는 자, 술사, 이런 사람들한테 지혜 있는 자들한테 뭐래요? 꿈을 이루시면, 꿈을 가르쳐 주면 저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게 얘기해요? 왕이 뭐예요?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이로 돼, 내가 명령을 내려놔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 알게 하지 아니 하면 너희는 몸을 쪼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왜 꿈을 얘기하지 못했을까요? 꿈을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 자체는 이, 저, 느브갓네살왕 자체가 꿈을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냥 꿈을 잊어먹을 수도 있고 알긴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또 한,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술사들이 그 점치는 자들이 왕을 갖다 기만해서 쫓아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냐면 꿈도 너희들이 알지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을 반영을 모반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자체가 꿈을 딱꿈 꾸는 다음에 아 이게 불길한 꿈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모반이 있을 수 있다. 반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똑똑한 놈 사람들 잡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1 1절에 보면, 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볼 자가 없습니다. 아니 얘기도 안해줬는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요? 왕의 명령을 내려 지혜다리나 술사나 점치는 자 모두 죽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오기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그때 이제 단열이 가서 이제 가서 그 아리오기에 얘기한 거죠. 내가 시간을 주면 내가 그걸 해석해 주겠다. 그러고 나면서 십절에 뭐냐면 집에 들어와서 그의 친구 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불쌍 이걸 알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요. 하나님 이것을 알려주세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한테 친구들한테 아드라카 메사카 아벤 누구한테 뭐, 뭐예요? 중보 기도를 해라. 중보 기도를 해 달라. 그래가 그들을 할 거면 중보 기도 하게 하고요. 두 번째. 자, 여기 제가 1번, 2번, 3번 썼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 중보 기도를 요청해라. 그다음에 두 번째 뭐야? 이에 은비라는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면 뭐야?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요? 예언의 은사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왔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찬송하니라. 뭐야? 뭐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거죠. 자, 이게 와 갖고 그 갑자기 돌이 와 갖고 이것을 완전히 그 상을 부러뜨려 버렸죠. 그죠? 24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의 왕이 바벨론 제자들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기에 가서 그에게 이와 같이 이르되 바벨론 제자들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그다서 이제 다니엘이 갔죠 왕 앞에 갔죠. 그래서 다니엘을 데리고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님, 왕이 내가 꿈꿈을 네가 알게 하겠어? 할수 있어 정말? 마구 해봅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어, 무슨 말이야? 왕의 무리신바 은밀한 것은 지혜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등이 왕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는 것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이 이, 이 본문을 갖다가 했냐면 우리가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제가 어, 한 이틀 전에 제가 천안에 내려갔었는데 천안에 어, 교수가 대학교 교수, 교수인데 그 교수가 어, 크리스찬인데 어디에 가냐면 점집을 갔다는 얘기예요. 또한 분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점집을 가고. 그래서 제가 가면서 뭐 예언의 은사는 아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27절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의왕 앞에 대답하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등이 왕께 볼수없을때자 제자는 뭐예요 제자는 똑똑한 사람이고요 경험이 많은 사람을 봅니다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제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그니까 28절에 뭐야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가센날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은 곧 꿈, 곧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이 환상을 이루어내는다면서 하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인별한 것을 나타내시면 내 지혜가 모든 사람은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것을 왕이 저 이걸 해석함으로써 왕에 알려주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 하나님이 다 알려주신다고도 자기를 갖다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 높이죠. 31절에 보면 그 신상이 왕 앞에 서 있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면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이라고 하면서 왕이 꿈꾼 내용들을, 이렇게 꿈꾼 내용들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건데 뭐냐면 35점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두판은 은이요. 배와 납작다리는 노십니다.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나머지 발은 쇠와 흙진흙이 섞여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34점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어느 날 갑자기 멀리서 갑자기 툭떨어져 갖고 돌이 날라와 갖고.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러뜨립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위에 있는 것은 부시지 않고 바로 밑에 있는 것을 다 부셔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이 겨와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 없이 없었고 우상은 친 돌은 뭐예요? 태산을 이루며 온 세계 가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 요거를 저희는 어떻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발 그러니까 밑에 있는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은 적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고요. 요 날라온 돌은 재림 예수님 회계 우리가 심판하러 오신 재림 재림주 예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적 그리스도를 다 물리치시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다음에 보면, 보면 자 37절에 보면 왕은 여러 왕들 중에서 왕이시라 그러니까 고레스 왕, 누부갓네살 아,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께, 왕에게 께왕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왕의 성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금을 갖다 그 라고 하던 것은 또 하나 뭐냐면 바벨론 갖다 금물로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예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온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킹킹게임스 버전에서 이사야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또킹 오브 바벨론을 갖다 뭐라고냐면 하 골든 시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든시트가 없어 사라져버린다고 라 해서 골든시트라고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벨론을 갖다 금의 도시라고 얘기한 거죠. 황금의 도시라고. 그래서 뭐냐면 금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그 내용들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며 셋째로 또 노트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실 것이며 그게 뭡니까?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갖다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노꺼 같은 것은 로마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같은, 쇠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에 부서진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찍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그토록 강한 바벨론은 어떻게 됐을까? 자, 자, 이 누브가스날 왕의 꿈을 보면 이거죠. 금상 그 다음에 그 여기 은상 은그 다음에 노세그 다음에 쇠그 다음에 진흙하고 쇠가 섞여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보면요. 자 이겁니다. 자바벨론의 금이 최상 최고의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B.C. 605년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벨론 왕그저 605년에 612년에 그니누웨를 갖다 아수를 물리치면서 605년에 어떻게 됩니까? 605년에 완전히 그저 바벨론이 바벨론이 바벨러니 나라가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그요 나오고요. 자, 이게 아까 내용이 똑같습니다. 삼각 동맹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니누엘을다 물리치고 그다음에 카라로 넘어갔을 때 그다음에 무기토에서 요시아 왕하고 싸우죠. 그러면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1차 무승부가 되고요.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님네서 여호아스 왕이 그 끌려갔다가 3개월 만에 그 애굽으로 가서 죽고요 다시 2차 갈비미스 전투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갈비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바벨론에다가 애굽이고 모든 그주에 있는 뭐그 나오지 뭐 아람 왕자부터 아람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어 애, 그 애돔 모든 것이 모압 전부 다 마, 저, 저 제압당하죠 바벨론한테 그리고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가는 게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539년에 뭐냐면 539년에 뭐합니까 500감세, 페르시아가,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을 시켜버리죠. 이게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바벨론이 어마어마 아까 아게 어마어마게 그 훌륭한 그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얘기했죠. 그때 뭐냐? 고저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침공하는데 자, 여기서 제가 화살표를 표시한 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이 그성 안쪽에 들어가서 식수원을 공급하고요. 이 왼쪽에 보면 그이물 물이 이 유프라테스 강이 물이 흘러가고 있죠. 그때 벨사살 왕이 539년에 그 손가락이 나와서 막 쓰죠. 그, 저, 나오니까 뭐라, 뭐라고 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너는 함량 미달이야. 너 왕할 자극이 없어. 라고 나옵니다. 그 이사야 보면 44장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 이르기를 마르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물이 많았는데, 물이 많았는데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가 딱 없애갖고 갈수 있게 만든 거죠. 그래서 2사4 5장 1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의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행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을 들어 성문을 닫지, 다치,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 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비장을 꺾고, 어떻게요? 지금 이난공불락의 요새를 갖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벨사살 왕이 달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여기 그 바벨론은요, 뭘 섬겼냐면 바르둑 신을 섬겼는데 나머지 신하들이 왕의 그 아버지하고 이게그 달신을 섬기니까 섬, 신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 고레스가 침공을 했을 때 문을 열어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예요?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논문을 쳐서 무수며 쇠빗장을 꺾고 그게 뭐냐면 완전히 무혈 입성했다라고 얘기한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자그 다음에 뭐냐면 그 331년에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누구예요? 그 벨사살 왕을 갔다가 거기 했을 때벨사살을 침공해서 들어갔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 그래서 고, 고레스 왕이 들어가죠. 자 여기서 보면 자 어, 331년 아 자, 자, 잘못했습니다. 제가 331년에 갖다 얘기한 게 이게 이제 뭐냐면 331년에 그 베사사람 왕이 있을 때 어, 고레스 왕이 들어가고 고레스 왕인 상태에서 어, 적에 들어가죠. 이제 그 누굽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그 페르시아 제국을 갖다 침공하러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게, 이게 내용이 바로 이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오면. 자, 여게 헬라 그리스가 331년에 아까 아까 539년은 아까 이게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벨사사 왕을 갖다 침공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리스가 뭐냐면 그이 페르시아를 갖다 누가 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BC 331년에 쳐들어갑니다. 그래 갖고 나온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그 이게 여기이 이, 알렉산드 대왕이 누구냐면 알렉산드리아가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여기 화살표에 있는 건데 그런데 뭐냐면 그 항상 페르시아하고 뭐 bc 490년 마라톤 전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테르모 펠레 전투도 또, 또,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살라미스 해전도 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가우 가멜라 전투인데 가우 가멜라 전투 331년에 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이 다리우스 3세하고 알렉산드리아, 그 알렉산드 대왕하고 이제 전쟁이 난 거죠. 이게 그 가오 가멜라 전투가 되는데, 여기 뭐냐면 팔, 어, 팔랑크, 팔랑크스 전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촘촘히 모인 상태에서 긴그 창을 갖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그긴 창을 뭐냐면 그긴 창을 갖고 다니니까 접근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 때, 이긴 창문에서 모든 걸 막고, 옆에 있는 것을 막고, 그래갖고, 이 다리우스 왕 거기까지, 진영까지 완전히 쳐들어간 겁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거기서 다리우스가다 제압해버리죠. 그게 언제요? BC 331년입니다. 그, 이렇게 딱큰 땅덩어리를 갖다가, 제국을 갖고 있었죠. 그게 뭐냐면, 이집트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인더스강, 그, 중국가, 저, 아, 인도까지, 그, 완전히 점령했던 그런 겁니다. 마케도니아는 헬라까지 했으니까 그리스까지 완전히 점령했던 그런 어그 알렉산더 대왕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됐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아까 바케도니아 왕인데 그 중요한 게 여기 356년에서부터 323년까지 살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지리 않았어요. 무패 장수예요. 근데 뭐냐면 22세 때 3만 6천 병사를 갖고 페르시아 20만과의 정투에서 승리를 일으킨 왕이 이 바로 알렉산대왕이야. 근데 중요한 게 알렉산대왕이 33세 어떻게 죽었어요? 33세 말라리아. 결국 모기한테 죽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은 여러분 우리가 강하다고 자랑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난난난 난, 난 돈이 많아. 나는 실력이 있어. 우리가 얘기했듯이 지혜자야. 나고는 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느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그때가 가장 가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디아도코의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아도코의 시대가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뭐냐면 유대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점점 그그 그, 그 떠나기 시작인 시대가 됐는데요 이 70인 성경이 탄생하는 시점이거든요. 탄생한 탄생을 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헬라 시대가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들이 오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자꾸 그 그것이 모든 것이 철학이 이그 뭐랄까요? 철학이 예수님의 성경보다도 우선하는 시대가 돼 버린 거예요. 자, 아, 아까 제가 또 하나 빼먹은 게 뭐냐면 그, 아까 신상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죠. 팔짱을 끼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메데와 페르시아가 같이 연합을 했다라고 해서 팔짱을 끼고 있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갖고 이제 이, 아까 33명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어 헬라가 문명세, 저, 문명세계 공영화 되다 보니까 그 유, 저, 헬라 철학들이 모든 사람들한테 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에서도이 그, 예루살렘에서도이 헬라 철학이 전파가 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뭐냐면, 디아도코이 시대 1세, 저, 저, 일, 저, 1세대는 뭐냐면, 여러 그, 그, 그 뭐야, 까 그러니까 알렉산드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 장군들이, 한 일곱, 여덟 장군들이 땅을 나눠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네 장군이 완전히 그 점령을 하죠. 왕권이 완전히 그 통일을 하죠. 그래갖고요. 셀러쿠스하고 셀러쿠스하고, 그 다음에 포톨레미와스, 푸톨레미오스, 그다음에 카산드로스, 그다음에 어, 리시마코스 네 사람들이 그그 그 분배, 그 그러니까 땅을 갖다 아, 알렉산드 대왕의 땅을 분배해서 갖게 되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셀로코스하고 푸톨레미오코스가 가장 많이 싸움하게 됐죠. 그래서 이 카산드라, 카산드로스하고 리시마코스하고는 그 나중에 점점 그, 그 셀로 셀로코스하고 저보다 흡수가 돼버리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프톨레미아오스하고셀루코스하고 전쟁을 이루는데, 여기서 보면 1차, 2차, 3차, 4차 시리아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서 이제 로마가 BC 168년에 치고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의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그 프톨레미오스 이런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제압하고 로마가 168년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그때 그 프톨레미오스하고 거기 나와 있던 거기 나와 던그 그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하고 로마 그 스키피오 장군하고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어, 자미 회전하고 그다음에 칸나이 회전하고 그게 B.C. 2 0 2년 B.C. 126년, 그다음에 마그네시아 전투, B.C. 190년에 전투가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그 로마가 점점점점 점점 세력을 막강하게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마, 마지막에 그프톨레미아와스 왕조를 갖다 완전히 그 마지막 왕조 가왕이 누구였냐면 클레오파트라인데 클레오파트라를 갖다 클레오파트라가 원래 로마 시조와 어, 가이사죠. 시저와 시저의 아들을 낳죠. 근데 그 로마 옥타비아누스가 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니까 시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왕이 시저의 그 크레오파트라의 아들을 죽이지 않으면 안되겠다 생각해갖고 옥타비아누스가그그까이부톨레미아스왕그 왕조를 저, 저 침범하죠. 에고부로요. 그러니까 누가요? 그때 크레오파트라의 그 애인이었던 그다 안토니오스하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이 악티움 해전에서 싸우고 난다. 싸웠는데 결국은 안토니오스가 죽죠. 안토니오스가 지죠. 그래 갖고 크레오파트라하고 안토니오스가 결국 자살하는데 그러면서 로마가 완전히 평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470년서부터 어 AD 4 7 0년서부터제린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마지막 시대 유럽이라고 여쭤도 마지막 때라고 여기를 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없어지는데, 다니엘 2장 45절에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에게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례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이 해석은 확신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역사를 주시나 주관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 이런 게 나왔습니다 2600년 전에 후의 일을 예언을 했는데 그 당시 10장, 저, 저 12장 어, 17절 얘기는 뭐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이 말을 간수하여 이 글을 봉함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많은 사람이 왕래한다는 건 뭐예요?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휴대폰, 핸드폰 갖고 이 우리가 지식을 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내용입니다 자, 뉴 월드 오다라요. 그래서 아까 그 마지막 때를 봤는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뭘 보냐면요. 어, 이게 뭐냐면 2 차전이 대 종료하고 난 다음에 한반도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유엔에서 한반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갖다 봤을 때 뭐냐면 한반도가 어디에 포함돼 있습니까? 중국에 포함돼 있고 일본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게 2차된 1945년에 지나고 난 다음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1973년 로마 클럽. 그러니까 뭐냐면 그 프리메이슨들이 얘기할 때 뭐냐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여기 3번을 보면, 3번 1번에 보면 북한은 중국에 포함시키고, 남한은 한국에 포함시켰 그러니까 일본에 포함시켰죠. 1 9 7 3년도에요 그다음에 2 0 0 9년에는 어디에 포함시켰어요? 2 0 0 9년에는 일본은 일본을 하고 한국을 중국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북한하고 아주 친교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그 남한을 갖다 어떻게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도 무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들리는 속성의 뭐 소문에 의하면 키신저 파트하고 트럼프 파트는 키신저는 중국의 이런 식으로 뉴 월드 오더처럼 2 0 0 9년도 나온 것처럼 유엔에서 나온 것처럼 중국에 주자 라고 생각하고 트럼프는 아까 이것처럼 이것처럼 일본에 속해 된다 라고 하고 그 아마 그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뭐 제가 그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여간 우리가 그것을 관과해서는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심판과 회복이 있을 것이다. 다니엘 2장 40절부터 45절에 보면 40절을 읽겠습니다.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을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단단하고 쇠처럼 단단하고 강한 나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석채와 섞이지 않는 지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3절에 보면 그들이 피차에 합치지 않은 것이다 피차에 합설 수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이 있고 왜냐하면 크리스찬, 크리스찬들이 있고 크리스찬이 아닌 자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적그리스토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프리메이션이 있고 일루미나티 있고 그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마 이래서 결국은 뭐예요 강한 자들은 프리메이션, 일루미나티라고 볼수 있고요 흙은 저는 사실 저그리스를 대항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이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석학들이 얘기를 하죠. 2030년, 2040년, 50년이 되면 한국이 G2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것이 우리나라였다면 저는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한 나라를 세우시는 일은 결국 예수님이 올 거라고 이런 얘기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쳐갖고 어떻게 돼요?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이, 이 이것이 이 날라온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그 돌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재림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시판주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면서, 말씀에 듣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45절에 보면 뭐예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노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례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 하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그림 뭐보요 완전히 밑에 다리를 없애으로 해서 완전히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좀더 없애버렸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2장 2 5에서 28절을 말씀을 갖다가 정한 이유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한 것처럼 제가 강의하러 천안에 내려갔었는데 천안에 내려갔을 때 거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그 저희 강의를 들었습니다. 들으면 사는 얘기가 무슨 얘기라 하냐면 한 분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이런 그 점치러 가는데 갔다는 얘기죠. 근데 27절에 나온 게뭐 있습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도 돼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가 없다고 라 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되더라도 그것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저 또한 오늘 요번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자체가 뭐냐면 과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안됐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이겼을 것 같다 오늘 이 말씀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28절 한말씀이 뭡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낸 을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가스살 왕에게 후일이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곧 왕의 침상에서 머리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한 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말씀을 통보를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있게 뭐, 뭐, 내려앉거나 뭐 이런 생각은 사실 갖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 주신이도 하나님이요. 거둬 가신이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무슨 거예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는 결국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뒤집히게 될지 아니면 그것이 고착화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